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 홍진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프한투자우수 조성현입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코스피 미국은 계속 오르는데 네, 네. 한국 주식시장은 횡보 개그름 계속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디커플링 그렇죠. 디커플링 현상이 예. 조금 있어 보이죠. 이런 와중에 보면 또 오르는 종목도 많이 올라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 실적 장세가 올해 네, 거의 뭐 네. 마감되어 가는데, 그죠? 네, 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하디슈에서는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질까 요즘 가만히 네, 네. 관찰해 보면 네. 그두 가지로 좀 주목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실적 장세가 지금 맞물리는 네. 이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자, 주목해야 될두 가지는 하디 네. 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국 시장은 빠졌고 미국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음. 뭐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음. 지금 이제 고착화 되지는 예. 않지만 아, 디커플링 되는 것이 아닌가 음. 미국 G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었는데 예. 약간 이제 깨지는 느낌이 음. 한2주정도 연속되고 예. 있어요. 자 일단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1.18% 하락을 음. 했는데 외국인이 1.2천억 음. 가량 팔았습니다. 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음. 좀 부족한 거죠. 네.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주 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주가 될 음. 것이다. 어떤 측면이냐? 미국은 기술주를 비롯해 기술주와 굴뚝주 공이 실적 발표를 음. 하는데 기술주는 금리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 뭐 굴뚝주는 인플레이션 즉 물류대란이라든지 전력대란 중국의 전력대란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s k 하닉스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자체는 이미 음. 높게 나왔는데 이제 4분기 음. 또는 내년 1분기 또는 내년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할 음. 것인가였는데 특히 메모리 구분에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이와 관련돼서 음. 물류대란이라든지 음.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실적이 발표가 음. 되면서 지난주에 미국 지시장이 좋았습니다. 예. 3대 지수 공이 음. 마지막 남은 나스닥 지수까지 플러스를 냈어요. 음. 자, 월간으로 본다면, 다우 지수가 월간으로 5%, 음. S&P 지수는 월간으로 한 6%대, 음. 그 다음에 나스닥은 월간으로 7%대. 예. 자, 요즘 같은 시국에 보면, 예, 예, 예. 참 관목할 만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승을 했고, 또그 음. 마지막 남아, 아까 얘기했듯이, 나스닥 지수마저도 음. 연거점 돌파를 못했는데 지난주 돌파를 했어요. 음, 일반적으로 나서다기 조금 많이 불리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금지상승기에서. 예, 예.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실적이 음. 좋게 나왔는데 예, 4분기 또는 내년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해버렸어요. <웃음> 예. <웃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부터 실적 발표 전날 올랐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예. 주가가 7만 예. 전자에서 깨져버렸단 음.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음. 외국인, 외국, 그, 미국의 주시장과 우리나라 예. 주시장이 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지, 음. 즉, 미래의 그 어떤 기대감이 음. 미국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나 그런 부분 음. 좀 미약하지 않나. 또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네. 하이닉스에 대한 지수 영향력이 그렇네요.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이 크니까 네네, 그런 맞습니다. 영향도 예. 많이 예. 미쳤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난 한 음. 주간의 주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예. 자 여기에 있어서 지난주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미국의 주택 가격 전미 주택 가격 예. 지수가 대략 역대 최고치인 음. 19.8%가 음. 상승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값이 올랐다는 소리요 그렇죠. <웃음> 주택 가격이. 예. 그 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가 예. 14%가 올랐어요. 음. 대략 한 3% 올릴 줄 알았는데 예. 14%가 올랐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3.8로 음. 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 왜 여기서, 어? 왜 이렇게, 이렇게 높게 나왔지 했는데 그전에 발표된 음. 게 뭐였냐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 좀 높게 나왔어요. 예. 시장 예상치가. 음. 즉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떨어지는 요인인데 그게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높아졌다. 음. 자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 미국은 여전히 음. 돈이 많구나. 네. 돈이 갈 음. 데가 없구나. 예, 미국 주택시장 예. 한국처럼 대출 규제 안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웃음>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 규제를 안 하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예. 금리가 음. 올라갈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어서 아무래도 음. 부담되는 건 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여전히 돈이 많다는 방증이 하나 지난주에 음. 확인할 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피부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그유가가 음. 지금 이제 82달러에서 85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유가가 자그마치 130에서 150달러. 그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얼추 두 배가 까이 그렇죠. 예. 어, 해도 미국의 경제민 주시장이 음. 잘, 잘, 작동 잘 작동할 것이라고 재피부관이 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생산 원가 부담이고 음. 인플레이션의 크나큰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음.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또는 주식시장이 잘 작동할 음. 거라고 제피부가 얘기했다는 것. 그만큼, 뭐, 물가상승, 특히 대표적인 유가, 물가상승을 다 이겨낼 것이다, 이야기죠. 예, 우리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될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제 특별할 게 음. 사실 없는데, 예. FMC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미 FMC에서 테이퍼링을할 것이다 음.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장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음.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내년이에요. 음. 그것도 하반기예요. 하반기부터 테이퍼링이한 6월 정도 끝나면 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예. 금리를 한번 올릴 것부터 네번 올릴 것까지 음. 다양한 의견이 음. 나와요. 가장 많은 거는 어두번 아니면 세번 올릴 예. 거라는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음.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주가에 내년에 음. 미국이 금리를 음. 두번 또는 세번 올릴 것을 반영하고 있다. 예. 하는 거죠. 음. 그러 그러니까 현재 주가와 관련돼서 FMC에서 파울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금리가 두번 또는 세번 이상 올릴 음. 거란 발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쩌면 은 FMC에서 어, 테이퍼링 한다고 선언하는 음.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나쁜 쪽보다는 제가 음. 보기에는 좀 좋은 쪽으로 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결국은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반 정도 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또중요기업들은 실적 발표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네, 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어 실적과 음. 관련된 뭐 이런 장세로 어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음. 때문에 에, 큰 기대치보다는 박스권 장세를 상정한 상태에서 어 실적이 좋은 종목을 또는 업종을 음. 어, 선별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은 좋습니다 그죠 그렇죠 체로예예 예.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은 좋은데 어떤 종목은 오르고 네, 네, 또 네. 어떤 종목은 빠지고 있는 거죠 아까 네, 우리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야기 했지만 예, 예. 자 그렇다면 실적이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네 왜 네. 그럴까요 오늘 이제 하 이슈인데 이두 예. 그 가지 이두 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웃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그어 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고 예. ubs 하고 음. 견해가 지난주에 충돌한 음. 견해가 나왔어요 음. 대표적인 투자 은행들이 그렇죠 예. 우리가 ubs 를 지난주에 ubs 가 음. 오를 수밖에 없는 10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음.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자료 말고, 우리가 했던 자료 말그 외에 UBS는 또 자료를 또 발표를 음, 했어요. 예.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지난주에 한열가지 이유, 그 음, 자료에 기반해서 음. UBS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고, 예. 또 강력한 자료를 또 내놨어요. <웃음> 그 외에 비해서, 벤커브 아메리카는 음.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예. 아, 그런데 여기에서 UBS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음.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 예. 오른다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은 극복할 것이다. 그다음에 벤쿠버 아메리카는 마진 기업의 마진이 음.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고 음. 현재의 S&P500 기준에서 올해 4분기에 이, 이 정도의 S&P500의 음. 지수 자체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UBS나 벤코바 보니 여기에 또 교합, 집합이 있네, 그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웃음> 이제 좀, 조금 하나 좀 살펴보면 예. UBS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음. 지, 지난주에 그 우리, 저희 미국에 투자은행이나 은행주, 그 다음 카드사 음.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 단, 당연히 금리 상승기에 음. 이제, 금리 마진이 높아져 실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음. 걸또깨뜨러 보고 있냐 하면, 음. 대출 건전성, 그러니까, 음. 이제,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 그러니까 이자율만 높아져서, 금리 마진이 높아진 음. 것 말고도, 대출 건전성이 여전히 좋다. 예. 그 얘기는, 부도 또는 부도가 음. 발생한 것및 부도 가능성이 낮다. 음. 그걸 의미를 하죠. 그 예. 얘기는 뭐죠? 기업이 어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물류대란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 자체의 마진은 굉장히 음. 건전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 공금한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정 기업에만 몰려있지 미국 전체 시장의 음.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UBS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커브 아메리카 얘기를 조금은 좀 들어봐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벤커브 아메리카가 이제 안 좋다는 그 음. 근거로 들은 것은 한세 가지가 있는데 음. 너무 음. 주식시장이 지금 낙관론에 편향돼 있지 않느냐 예. 근데 한편으로 <웃음> 이 부분을 또 부정하기는 예. 좀 저도 그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쉽게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 마진이 정점이다. 아, 음.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주시장이 식 유지되는 건 오로지, 음. 어, 미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네. 때문이지, 이게 막 꺼진다면 음. 폭락할 것이다.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음. 우리가, 어, 공통점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에, 뭐냐면은 이거예요. 마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냐 음. 안 늘어날 것이냐. 음. 그래서 어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출이 아니라 그속 알맹이 그렇죠. 마진이다. 마진이다. 예, 마진. 매출은 늘어날 수 있어도 그렇죠. 마진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죠그니까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진 축소를 걱정한다는 것은 예. 그것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아니라. 예, 예. 어, 자, 그것도. 이걸 보면 합니다. 음. 이제 지난주에 음. 애플하고 아마존, 음.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구글이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예. 구글은 음. 어, 매출도 늘어나고 순익도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이 2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하고 아마존은 <웃음> 예. 매출은 늘어났어요. 음. 음. 그런데 순익은 줄어들었어요. 예. 어, 애플하고 아마존은. 그래서 음. 어, 애플은 왜 순익이 줄어들었냐면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어, 그러니까, 그, 애플 핸드폰 자체의 음.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존은, 음. 어, 왜 저기 순익이 줄어들었냐면은 비용이, 당연히 비용이 증가했는데 예. 어떤 비용이냐면은 임금 상승률이 음. 좀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즉,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대, 보면은 온라인과 관련된 깊은 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음. 애플하고 아마존은, 아마존은 약간 오프라인적인 오프라인 음. 부분이 음.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애플하고 아마존은 상품적인 측면이 강하고, 좀 있죠. 예, 이쪽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측면이 그렇죠, 강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음. 무엇인가, 어,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 간의 음.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고, 네. 물류 대란이 좀, 좀 존재를 음. 하고 하면은 비용을 어떻게 음. 통제를 할수 있을 네.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네. 향후. 음. 주가의 향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군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고해야할두 그렇죠. 가지가 첫 번째는 매출 원가율 변동성이 낮은 기업 두 번째 는판관비 그렇죠. 판매비, 관리비, 그리고 그렇죠. 홍보도 홍보 활동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정리도, 네.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음, 음. 당연히 기업이 뭔가 매출을 음. 일으키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매출 원가가였죠.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에, 그러니까, 즉, 판매가 늘어나면서 음. 매출 어 원가가 더 많이 판매량 음. 증가율보다, 음. 판매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든지, 예. 비싸게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꽝이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뭐죠? 어 판매 저 증가를 하면서 내가 파는 음. 물건의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기업이면은 매출 원가 변동성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물건을 그전에 80원 원가 있는데 네. 이게 130원 팔면서 원가도 11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똑같네. 그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05원, 음. 이제 80원에서 85원으로 음. 어 저기 원가가 늘어났는데 나는 130원 팔수 있다면 예.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예. 금액은 똑같이 차이가 날지 몰라도 또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순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지고. 그래서 예. 여기에서 그래서 매출 원가 음.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기업 음. 또는 업종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판매 관리 비용. 이거는 음. 뭐냐면은 판매와 관리 비용은 판촉비 소위 말해 판촉비인데 예. 어, 잘안 팔리면은, 음, 음. 어, 인센티브를 더 주겠죠. 예. 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에, 자동차가 음.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어,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예.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어,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어요. 판매 음. 인센티브를. 그리고 할인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음. 그 얘기는 판매 비용이 줄어든 줄어든다는 네. 걸 예. 의미를 하겠죠. 예. 배짱 장사가 됐네 그렇죠. 배짱 장사가 <웃음> 되죠. 그래서 어, 판매 관리 비용이 좀 하락하는 음. 그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음. 이제 이게 좀 어, 단어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어렵다면 은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음. 왜 예, 판매도 늘어나고 어, 이익이 늘어났는지 음. 그 다음에 애플하고 아마존은 음. 판매는 늘어났는데 왜 이익이 줄어들었는지 예.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좀잘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슬라도 한번 볼 음,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요즘 이제 천슬라에서 뭐 그렇죠. 빵빵 나릅니다 <웃음> 이제 테슬라가 똑같이 음, 예. 예, 반도체 자, 자동차용 반도체 음, 대란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예. 테슬라는 어떤 일을 보내냐면 음, 밤을 새가면서 한 개의 반도체를 가지고 음. 어 다용도로 적용할 수 있게끔 예.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사이드 음.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어, 추가적으로 반도체 필요량을 줄였다는 거예요. 음. 음. 이것이 지속적으로, 어, 자동차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음. 근거가 됐다는 거죠. 예, 상당히 그 위기 대응 능력이 듣고 보니까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결국에선 매출 원가율도 음. 낮아지고, 판간비는 당연히 다른 자동차는 안 팔리는데, 음. 우리 자동차는 굳이 우리 자동차로 예. 몰리는데 할인해거나 어.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시나 음, 당연히 없었겠죠. 예. 예. 한국에도 보면 예. 요즘 자동차 괜찮은 자동차 좀 인기 있는 네. 자동차를 받으려면 네.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비용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웃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봐서 결국에 음. 있어서는. 무언가 답답한데 음. 박스권에 갇힌 예. 것을 상정을 하고 음. 돌파하고는 이런 쪽에서 지금 어차피 실적 장사니까 음. 이런 쪽에서 좀 찾는 노력이 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걸로 음. 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두 가지 1번 2번을 보면 뭐 어떤 서비스 기업 또 콘텐츠 기업 이런 것들을 또 광범위하게 업종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렇죠. 또 하드웨어 이런 제품 상품과 판매 기업도 아까 테슬라를 예를 들었지만 네네. 어쨌든 갑이 되어 있는 빼짱장사가 <웃음> 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쪽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 네 맞습니다. 이 1번, 2번이 같이 교집합 네네. 이루어지는 종목들로 조금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을 인플레이션과 실적 장세가 맞물리는 이 시즌에, 네. 마지막 시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오르고 어떤 기업은 내리는 그 핵심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또그 핵심 이유 두 가지를 접근하는 것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투자자 분들이 11월, 12월 올 한해를 마감하는 농사 포트폴리오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